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같은 길을 걷지 평서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린 만날 수 없는 거야 평소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hey! 우린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가 깜깜한 미로를 음, 매이해